축하합니다. 지구에서 우주에서 사랑합니다. 꽃보다 더게 오늘 오빠 햇니. Today is your birthday. But I cannot be there. So I make this video. I hope you like it. Say I love you so much. See you soon. 자기야, 생일 축하해. 축하해. 너 사랑해요. 내 축하해 자기야 yeah.